사실 마사지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 드리자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가 피곤하다. 저 연애 안는지 얼마 된줄 아세요? 내가 알아야 되나? 안녕하세요. 안녕 자기. 기 오늘 여기가 헤어 메이크업숍 1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자기. 네. 뿅. 네. 이게 이제 이력서를 지금 써 오신 거죠, 일단. 네. 성인 음, 성인님은잘 그, 성인. 팔았어요. 아, 진짜 2년이나 계셨네요? 어. 그렇게 됐습니다. 그뭐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. 그 미용실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? 네. 샵을 좀 소개를 하자면, 신선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많이 찾고 있었거든요. 저희가, 저희가 발랄하고, 좀 재밌고, 음. 이렇게 좀 신선한 바람을 좀 넣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. 이건 뇌물입니다. 음. 이거랑 관계가, <웃음> 이, 관계가 있나요? 너 어, 무시하세요. <웃음> 아, 저희 음. 제가 이번 에 신입 나왔거든요. 반하나예요, 제목이? 아니, 아니 까먹었다라고. 아. <웃음> 드셔 드 드세요. 맛있어요. 까, 저도 한까드시까 먹으면 되네요. 네, 네. 같이 드실래요 음. 아, 진짜? 네? 네? 희망 급여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요? 첫날이니까 신남은 신발한... 그저 오늘 할 일이 뭐예요, 재밌겠다 이제... <웃음> 교육을 좀 담당해 주신 제 본부장님이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은 이제 손님들 응대하는 동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손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아...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. 고객님이 저쪽 소파에서 기다려야 돼 그러면 와사비 씨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? 어... 이쪽으로 여기 앉아 계실게요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그러면 제가 한번 손님으로 와사비 네. 씨를 맞이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저를 데스크까지 안내를 해주시고, 적절한 가운을 입혀주시고, 네. 제가 기다려야 할 공간을 알려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예약하셨나요? 네, 오늘 예약했어요. 어. 여기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네. 도와주세요. 아, 네,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. 여기에 짐 보관하시고, 어, 저짐 가지고 온거 없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어. 왜요? 혹시 오늘 네, 결혼하시나요? 아니요! 오늘 결혼 안 하시나요? 그러면은... <웃음> 오늘 그냥 커트만 하고 싶어요 아, 여기 앉아계실게요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마사비님 제가 네.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, 이동을 하셔야 될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아, 하고 살짝 네. 보고 살짝 보고 가다가 살짝 보고 <웃음> 실전으로 오케이 가자 가자 지켜보고 있을게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안녕하세요. 샴푸 실러 보실게요. 네 누워주시면 됩니다. 아까 여기까지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. 네. 제가 약간 좀 스파르타로 가르켜 드릴 거니까 네. 바로 하면서 제가 오케이, 이렇게 해서. 해보겠습니다. 네. 와 신기하다. 요 여기에도 적셔야죠. 네. 귀에 물이 들어가니까. 아, 부드럽게 이 얌생이처럼 하면 안 되고요 네. 이제 나와봐 아니 제가 아니 나오라고요 사실 마사지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기존에 내가 받았던 느낌을 좀 상상을 하면서 이제. 음, 네. 좀 이렇게 하시던데 엄지손가락으로? 아 어,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피곤하다 아... 그래서 이 친구가 <웃음> 시원해지고 싶다 저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된줄 아세요? 내가 알아야 되네 <웃음> 혹시 저의 음악을 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들어보세요. 저 신곡 나왔는데 까먹었다라고 까먹었다. 저 조회수가 2 0 0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. 아 뜨거워요. 죄송합니다. 까먹어버렸지롱 어떤 스타일링이 좋으세요? 기 위에 좀 뜨게 잘 맞게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. 볼륨 리스트 같은 걸 사용해서 볼륨을 좀 잡아주는 가볍게 텍스처감만좀 주시고 일을 하는데 워낙에 좀센 이미지잖아 아. 조금 제가 좀순낸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조금 순딩순딩한 느낌으로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. 네. 훨씬 그정도는 좋거든요? 생얼 같아가지고 할 때는 확 하거든요. 음. 신기해요, 그래서. 여기는 진한 메이크업. 정순서 어. <웃음> 많죠. 더 해야 되는 거야.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. 어? 쳐보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감시하고 있었어. 감시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제 갈때 된다고 자세가 많이. 이야. 어. 근무 평가표를 이제 작성을 하고. 네. 스스로 어떻게 잘한 거 같아요? 네. 아까 뭐 <웃음> 시바 시바 하던데? 아니요. 저 언제 그랬어요? <웃음> <웃음> 사실 제 중요한 거는 고객 응대나 음. 이제 친절이니까 아직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더 드릴게요. 와 왜요? 아니 아까 그래도 혼자서 저뭐시 <웃음> 했지만 그래도 이제 <웃음> 근데 진짜 관심 많아서 음.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. 비트쪽. 음. 제임티로 들어오시면 <웃음> 그... 생각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수고 많이 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가세요. 네, 파이즈 아기 음.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? 뭐야? 이렇게. 자기? 자기? 자기. 어, 잘했나 봐. 봐, 이씨, 세 자기. 안녕히 계세요. 세치 아. 지금, 지금, 아금지 지금, 이렇게 찍으셔야겠어 안 되나요?